광고 협의회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2 0 2 2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. FM 98.1MHz 진주 FM 92.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. HLDD 극동방송에서 열시를 알려드립니다.